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제 영상 앞에 인트로 영상 보셨죠?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인트로, 아웃트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트로와 아웃트로 영상 만들어주는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픽셀플로우와 인트로메이커인데요 설치방법부터 어떻게 제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픽셀플로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요 픽셀플로우 보이시죠? 클릭해줍니다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럼 픽셀플로우 창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설치가 뜰 거고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템플릿이고요 여기는 자막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자물쇠 모양 보이시죠? 이거는 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유즈 보이시죠? 유즈를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 하, 플레이를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타이틀을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틀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옆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없앨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은 글씨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오는 위아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색과 하얀색은 요 자막 밑에 있는 바 있죠? 바. 바에 대한 색깔입니다. 요거는 겉 테두리죠. 요렇게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요. 요 안에 있는 것만 바꾸고 싶다 싶으시면 요거를 선택하셔서 요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에는 하얀색이 되죠. 요런 식으로 그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도 아까 그 텍스트와 똑같이 전체적인 크기 좌우 위아래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이 영상도 괜찮지만 이뒷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런다고 하시면 백그라운드 들어가셔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다른 걸로 여기서도 또 색깔도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불투명도 도 조정, 조정이 조정 가능하고요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화살표 모양을 다른 색으로 바,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게 보이시죠? 그럼 다시 그럼 초록색 배경이 다른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 가능하고요 되게 괜찮죠? 그 비디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불러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비디오입니다 이미지 똑같고요 다운로드 이미지 그냥 단색 배경입니다 단색 배경이고 그라데이션 배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배경을 사용하셔서 인트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를 클릭을 하셔서 사운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여기 익스폴드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화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내 핸드폰 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 갤러리 확인하시면 요렇게 내가 아까 만든 영상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자막 애니메이션 여기 옆에 로우 표시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막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자물쇠 모양 역시나 유료 버전입니다 그럼 저는 무료 버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편집하기 누르면 아까 내가 사용했던 배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제가 렌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색깔 변경 없앨 수 있는 거, 위치, 회전,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여기에 있는 이바 모양도 색깔도 변경 가능하고요. 아까랑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텍스트 이렇게 확인하고 역시나 모든 게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폰트도 영어만 되고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크기 가능하고 좌우 역시나 좌우 위아래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또 배경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배경도 다 실으시면 아, 그럼 바로 그냥 일반 텍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요것만 나타나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백그라운드도 똑같고요. 음악 효과음 삽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익스폴드 눌러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 픽셀플로우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워터마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엑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결제창이 뜹니다. 1년에 13,000원 그게 아니어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시고 유료 결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픽셀플로우였고요. 그다음 인트로 메이커입니다. 똑같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트로 메이커 열기 누르겠습니다 여기서도 템플릿이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또 있죠 눌러보시고 위로인 것들은 이렇게 자물쇠로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무료인 걸 받고 싶으니까 자물쇠 없는 요런 거 자물쇠가 없죠? 요걸 클릭한다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타이틀을 입력해 줍니다. 인트로 확인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요. 조절도 가능하고 타이틀 다시 눌러서 무료인 것들도 찾아서 넣으실 수 있고 이인트로메이커는 한글 폰트 변경도 가능합니다. 색깔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막에 대한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스티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1080p에서는 제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음악 효과음, 내가 음악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사진, 사진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내가 따로 이렇게 또 넣으실 수도 있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외곽선 조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지도 가능하고 간격, 또 좌우 정렬 이런 거 전부 색깔 그 다음에 외곽선, 그림자, 배경화 이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눌러보시면 어떤 건지 아, 쉽게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압도 요거 x 스로 표시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9,000원을 지불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 V 표시 보이시죠 동영상 내보내기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인트로 영상을 내 갤러리에 확인해 보시면 내가 아까 만든 영상이 제작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480p로 받아볼게요 그럼. 480p로 받으면 아까 들어가지 못했던 스티커들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1080p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인트로 메이크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모바일로 인트로 아웃트로 만드는 영상 어플 두 가지 픽셀플로우와 인트로메이크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면 둘다 사용하셔도 되고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어플 하나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결제하면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꼭 유료로 결제하지 않으셔도 워터마크만 감안하신다면 무료로도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멋진 인트로, 아웃트로 영상을 만드셔서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